그니까 눈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겠어 이게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알지 않았어? 어. 너좀 1시간 남아야 돼. 한번 갔다 와볼까? 차를 올라갔다 오는 거니까. 응. 아 눈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? 너네도 눈이 없어. 눈은 어차피 없어. 근데 그냥 한번 가보게. 여기보단 나을지.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말이너장신네 <라는> <웃음> <웃음> <너무 정신이 낮았네. 웃음> 아니지 약간 기록형 말투거 <웃음> 누구한테 말하는 말투가 아니야 조 <웃음> 이곳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<웃음> 저, <웃음> 저 나무가 부러져서 우리 차를 돕지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곳이다 <웃음> 새벽 2시, 3시에 일어나 온갖 고생을 알고 이곳에 왔는데 <웃음> <웃음>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<웃음> 감기나안 걸리고 <걸린다>. 자행이다저 <웃음> 깃발은 <웃음> 갈기갈기 찢어질 것 마냥 휘날리고 있고 오오 어, 귀여워 너무 귀여워 페퍼 봐 날릴텐데 큰거 갖고 왔어 가자 하이 가자 하이 응. 가자고.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 아우 야야야 미다 여기지 이거지